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식과 원장 성윤식입니다 아, 강민현 양은 뒤트임, 이트임 하고요 음. 절개 눈매교정 재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과거에 6차례 수술을 시행했었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측이랑 우측의 눈의 차이가 커서 환자분이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어, 환자분을 보시면 특히 왼쪽 눈을 보면 네. 검은색 동공이 아무래도 많이 좀 가리고 있는 상태고요 아 네, 아래 눈뜨림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라인도 상대적으로 좀커 보이고 눈도 작아 보이고 동공도 많이 가리는 편이어서 좌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현재는 그래도 눈뜨는 힘이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라인도 환자분이 비교적 뭐 만족하고 있어서 이쪽 눈 수술보다는 이쪽 눈에 눈뜨는 힘에 전개 눈매 교정을 해서 최대한 이쪽 눈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의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첫 번째는 유착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해서 안쪽에 는 흉터 부분이 주변의 부직들과 다 유착이 돼서 구조물을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강민용님 같은 경우는 여섯 차례나수술 했기 때문에 안쪽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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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유착이 또 심했고요. 아. 네, 왼쪽에 대한 눈매 교정하는 게그 수술의 메인 목표였기 때문에 음. 왼쪽이 오른쪽보다는 더 많이 붓기가 있을 겁니다. 음. 시간이 지나면 붓기가 빠지면서 차이가 좀 줄어들어서 음. 네, 그 좌우 차이는 많이 교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가장 큰 거는 좀 환자분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음.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음. 부분이 좀 가장 컸었고요. 음. 네. 어 이런 케이스들을 그래도 좀 경험을 여러 차례 좀 해왔기 때문에 음. 어, 할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도 있다,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음.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잘 교정이 되면 조금 그런 스트레스에 좀 벗어나셔서 자신감 있게 좀 생활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